Oh, here, here. Just go, just go. Hi. I'm I'm always here, my l I'm, I'm always here. Yeah. Oh, 잘했네. 잘했네. 네, 는 이거 이거. 어 잘했어. I'm here now. Oh, 다시 다시. I'm here now. Oh, yeah. <laughs> 먹었어요. 에이, 안녕하세요. 그니까 온다며. 아, 네 안녕하세요. 아네아 아직 오. 걷고 있어요. 네네네 네. 네, 이따 올게요. 바이바이바이 하는데. <웃음> 밑에 내리면 안 되겠. 우 우리, 우리 얼마나 동안 걷있었 네네네 간네네 네네네 네네네 네네 있었어. 네고네네 네네네 네네네 네네네 네네네 네네네 네네네 こんにちは. 기기다스가갱기기다스가갱기다스기다기가기어있어기기 어? 핫도그 맞아, 맞아, 그떡구 남자, 떡나 그런 거꿀맛 좋아해. 어. 있어? 어. 어. 어. 어. 어. 어. 번데기. 아, 엄도기기다오청비기 어, 있어? 어여기 어, 코코넛도 팔기네코청 비행기다. 엄청 비행기다. 엄청 비행기다. 엄청 핫도그 아니야? 핫도그 이거? 아니요 이건 말고 핫도그. 핫도그 없는 거. 핫도? 그 안에 꿀 있는 아 거. 아 그거 없는 거 아니요. 나요 이거, 이거 보고 있었어요. 아 진짜? 이건 뭐 싶어? 핫도그 하나 주세요. 이거 설창, 설창 뭐 해서 줘요 이거 안에 소시지 들어가 있는 데네요 예, 안에 소세지 아, 응, 케첩 란 마스터, 마스터. 백짬하고 마스터. 네. 없어요? 네? <웃음> 고추장 없어요. <웃음> 고추장. 고추장. 고추장. 고추장 있추장있추장달추장어있요요 있어요. 고추장? 고추장 달라요? 어, 아, 长高州长高州长高州长高州长高州长高州어高州长高州长어州长高州长高州어高州长高州다高州长高州长高州长高州长高州长高州长高州长스 <웃음> <맛있다. 웃음> 나 호떡을 먹고 싶어, 호떡 오하 이게 뭐야? 오, 예쁜데 여기, 가볼래? That looks nice 오호 과미도고미도 소이는 할아버지들을 좋아해? 맛있어? 난 좋아해 좋아하는 사람이나 싫어하는 사람 있나보네 <놀람> 있어? 예. <놀람> <놀람> 와 이거 나 옛날에 기억이야 이거 이거 이거 봐 어 스위는잖아 맞아 쓰이는, 쓰이는. 내가만 하는 거쓰이는 먹어보십시다 응. 먹어보시다막 네, 어. 냄새 먼저 어 냄새 먼저 아 파스 같은 향 약간 그 파스 아어어어 아, 아. 맞아 맞아 먹어봐 해? 먹어봐 아 <웃음> 아, <웃음> 파슬맛이네. 파스 맛이네. 파 이건 거 파스타만 들어만 뜨도 돼. 파스타. 약간 그거 같아. 응. 야, 한약이 같은. 한약 맛이야? 응. 어, 한약 같은 야, 파스 같은. 같은. <웃음> 이거 봐. 머리같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스윗. 나도 뭐? 나도 머리같이 시원해지는 느낌 받았고 <웃음> <스위트. 웃음> 음, 음, <웃음> <웃음> <느낌. 하다고> 싶었어. <웃음> 머리까지 시원해졌네. <웃음> 한잔 먹으면 되, 됐어, 막 이런 느낌. 와. 와. 근데 무슨 맛이 무슨 맛 하는지 뭐 아는 것 같아. 그 나무 약간 나무 맛이 나는 약간 그런 느낌. 음, 어, 그 무슨? 좋아? 싫어? 아, 몇종몇종십종안 해. 본데기보다 나. 본데기보다 나. 어, 본대기보다 나. 그리고 파인애플보다 나. 그 파인애플. 하다 파인애플보다 나. <웃음> 파이플풀한번더한향 <웃음> 입던. 약간 그뭐 뭔가 처음에 먹었을 때그거 느낌이나. 응. 그포카리 스웨트. 포, 포카리 스웨트. 어. 포카리 스웨트. 뭐야? 포카리. 포카리 있잖아. 포카리. 포카리 스웨트 뭐야. 그그그 그, 그, 그 있잖아. 포카리 스웨트 스웨트. 포카리스웨트 <뽀데스> 땀땀 맛이 나왔어? 아니 뭐지? <뽀데스> <뽀데스> 이 번호야? 또 뭐지 포카리? 포카리스웨트 이번 호야또 포카리스웨트 아니 이그 있잖아 그그 그, 그 운동할 때 먹는 거아아아 아, 아, 아, 아. 운동 인뉴수어어어 아, 아, 아, 그런 느낌이 처음에는 약간 그런 느낌이 났는데 그때가 약간 그, 그 남은 맛이나 나무 그 나무 아그 향이나 나무가 땀이 냄새 나는 거인 줄 알았어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영어로 뭐라고 아그 아니 포카리 스웨트라고 하지 않아? 그그아 그... 포카 벗가... l a s 스 i t u p u 스 witu, p u a 라 t u pukalas p u k 포카 a s pukalas pukalas w i t 스 p u k i u t u w a t i u i u t u k i s i t 스워티, 포글라스 스워티. 음. 아 이거 맞아. 이거는 안 좋아. 나는 그냥 한국에 제일 안좋아하는 거 이거야 맞아 나도 그래 홍콩에 이렇게 하면 동해야 응. 돼, 볼동 해야 돼 응. 캐나다는? 캐나다 이런게 하는 사람 없어 일본에도 없어 가끔은 있는데 그걸 끝까지는 하는어 끝까지 약간 이렇게 팍팍팍팍팍 그니까. 이렇게 언니 한국도 이쁜 사람이 하니까 또, 어. 또 뭔가 실망해 그치? 맞아 너데 이쁜 사람이니까 예쁜 사람들 지나가서 검정기나 옆에 이렇게 부, 이렇게 맞아. 하는 거 있어. 맞아. <웃음> 봤어, 봤어. <웃음> 언제 있지. 봤어? 어, 나 이런 거 같이 난, 이렇게 불 갔지. 내난난 돈대문 갔었을 때. 아. 돈대문에서 그래도 그 야간지 야간지 난 요즘엔 담배 시가 했어라는 약간 느낌. 아. 아. 여기 해가지고 여기에 물을 그밭그 풀을 그, 그, 그, 그, 그 생겼었어. 그수연장수연장 만들고 있었어. 그래. <웃음> <웃음> <웃음> 촌촌이 人はいモーニングかはいもう촌れでいいよああ塩촌盛り返す盛り返す塩ねはいはい이촌はいはい이いはいはいは <laughs> pine, pine, i n e p n e pine, pine, drink. pine, drink. Juice, pine, drink. pine, uh, pine, pine, uh, pine, pine, pine, pine, pine, pine, pine, pine, butt p i pine, pine, p i pine, pine, pine, pine, pine, pine, p u p i e pine, pine, pine, p i e p i e i n e pine, pine, a pine, p l e p i i n e pine, p e pine, pine, p pine, p p e 인데 드링크 드이파인애 하나. 아니야 파인은 파이프 없어 파, 그냥 파이 파이 파인. 파인은 이거야. 이거 이거야. 이, 아, yeah? 예, 파이 이거. 파인 바디야. 파인. 근데 드링크 아 근데 지금 파인 근데 드링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o k a y <laughs>